튜닝 관련법 개정으로 제조사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용 LED도 장착이 가능해졌는데요. 사제품이라고 모두 다 통과되는 게 아닌 자기인증을 받은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자기인증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한국자동차 튜닝협회에서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자동차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제품이죠. 일반적인 LED 및 HID 헤드램프 차량들은 오토 레벨링 센서가 장착이 됩니다. 2000루면 이상의 밝기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제품처럼 자기인증을 받은 애프터마켓 제품은 오토레벨링 센서 탑재가 불가해 밝기를 제한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도 1800루멘으로 제작되었죠. LED가 주는 직진선 및 시원한 시야, 그리고 누런 할로겐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적극한인튜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 케이블 제거 후 기존 할로겐 램프를 탈거합니다. H7 타입의 경우 램프를 고정하는 와이어와 함께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0원 규격과 비교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LED를 장착합니다. 커터를 정리해준 후 더스트캡을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라이트 테스터 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조사각이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검사소에 방문시 이 스티커를 보여주면 검사 통과가 가능하죠. 완성되었습니다. LED로 바꾸니 훨씬 시원하고 실로 <목소리가> 된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차이점이 확인하죠준 지원 가능 차종은 이렇습니다. 지원 차종은 이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